자, 이번 시간에는 음 저랑 같이 초보자 초보자 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각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은 솔직히 금방 습득하거든요 기본만 알고 있으면은 코드 코드만 알고 있으면 금방 습득하니까 간단하게 빠르고 간단하게 해보죠 자 이렇게 도면을 대충 그렸습니다 제가 소재는 이거보다 오파이 그다치고 조문거는 생략을 하고 동시 가공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작성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이거는 제가 시퀀스인데 이거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돼요. 근데 공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은 넣어 주는 게 좋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을게요. 외경 공구 CNMG를 쓰던 DNMG를 쓰던 정답은 없는데 보통 가공량이 되는 건 CNMG를 쓴다 마름모처럼 생긴거 아니다 네모인데 정사각형은 아니고 하여튼 CNMG를 쓴다 D0101로 할게요 기어가 있으면 기어를 넣어 줬거든요 41 혹은 43 파이가 작아서 43으로 쓰겠지만은 기어에 맞춰서 절립이 많다 하면 41 저절입, 고회전으로 놓겠다. 43.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니까, 전 일단 기준을로 이렇게 잡을게요. 이것도 최대 회전수. 뭐 이건 초보자분들이니까, 보기 쉽게. M3에 회전 1 0 0 놓고, M3 정회전. 주축속도 일정제요 이것도 180만 넣을게요 인선보정 해제. 앞전 작업이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해제. 이송. X. 165점. 소재 오파이크다 했죠? 그러면은, 170으로 가야겠네. 50점. 그러면은, 홀더를 하나 그릴 걸 그랬네. 음. 이거를 이렇게 <웃음> 아니,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웃음> 홀더 그리는게 난감하네 <웃음> 어 잠깐만요 <웃음> 제가 G스타 캐드를 안 쓰는 거라서 내가 일단은, 원점을 여기로 중점으로 잡아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공을 이정도, 아, 처음부터 말야되는데 면을 한번 벗기고, 1mm를 넣고, 그럼 중점이 여기 있죠, 정상계 중점이. 면이 1mm는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X70, 저는 항상 50 정도 와서, 이송을 해 왔다갔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0.3랩 뜨고 2. 인선보장보다더 많이 와인선보장 아니다 말이 두고 보통 0.8알을 쓰는데 1.6까지 내려줘야지 꼭, 꼭지가 꼭안 남아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프로그램만 설명할게요 하자. Q0x 165.1 했죠 아까 5파일 했으니까 W 1점자71 코드 절임량 면당 3.5mm, 그럼 7파이겠죠. 후퇴량 들어가서 빠지는 거, 절입하고 빠지는 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N10에서 N20, 아, P, P가 N. PQ가 N이거든. n 집에서 20. 이 구간에 가공을 한다. U. X점이거든요. 0.5 파이를 냅두고. 파이. 이거는 면. 이거는 파이. 이거는 거리. <웃음> 0.1 냅두고. 자. 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인산보장을 쓰거든요. 아 이거 C를 입력 안 해줬네. 3C거든요. 그러면은 54네. 54니까 52점 저도 황사계는 인선보정을 쓰는 편이라서 자 54에서 60 Z3 3이니까 45도 거든요. 그리고 50이죠. Z -50. 알 a 5. 점자동 u m Tadongar. y 5지 r e g 고또그 다음에 X. 1 2 0 점이죠 1 2 g 파이 h 이 i 파이 이것도 자동 p 간단해요 여 r 서 g o 60은 120. e 1 l Cantoneo. y o u C 를 주고 싶잖아요 면치 그러면은 C 1점 이러면 일시 대신 c 의 날카로운 부분은 면치가 안 된다 그래서 황상내만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R은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Z 마이너스 총기장이 입력을 안해 놨네 어 뭐야 오씨. 답답하죠. 죄송해요. <웃음> 이런거 많이 안해봐서 140이죠. 저 부분은 생략했어요. 제가 그럼 U4. 해도 되고 근데 165잖아요. 시점에서 160까지 갔잖아요. 이러면은 안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화나가이 시리즈는 그냥 돌아가는데, 비전이나 옛날 화나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뭐, 유 보통 2점을 주기도 하는데, 안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유 2점을 주죠. <웃음> 제 기계는 안 줘도 되고, 비 두산도 안 줘도 되는데, 이러면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160 더하기 2점이잖아. 1 6 2잖아요 근데, TV 0.8라 했어요. 그럼 또 1.2를 더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초가 되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시점을 그냥 높여주고 네. 인선보정 해제 이송 빠질 때 항상 증분으로 빠지는 게 좋아요. 습관이 돼야 돼요. 71은 가로로 가기 때문에 U로 빠지고 72 내리는 거는 W로 빠지고 이거는 항상 외워 주세요. 그리고 끝 이렇게 하면은 황사기 끝났죠 정사 정상. n t 정상곡 보통 날카로운 d n g 가 좋아요 잠깐만요 애기가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네 0 2 0 1로하고 M43 애기가 우네 M43하고 고속회전 회전이 빠르잖아요 잘리네 음. 정신이 없네 <웃음> 회전 2 0 0 0더 치고 M3 S340 아, 제일 위에 절삭률 안 좋네 방사 보면은 M8 절삭률 안 좋습니다. 또 <웃음> 마찬가지로 60점 Z 50점 Z 0점 2점 아, 애 때문에 지금 정신이 <웃음>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웃음> 3시 준다 치고 50 3시라고 했죠 아까 54잖아요 또 <웃음> 1점 아유, 너무 급하겠던데. <웃음> 자, 설명해 드릴게요. 빠르게. <웃음> 자, 정상입니다. 자, 앞으로 와서 60에서 단면 내리고, 그 다음에 앞에 와서 54.10.4 주고, 60점 Z-3점 r 0 4고 거리 50 들어가서 R 주고 위에 가서 R 주고 거리 들어간 다음에 올리고 면치면치 올리고 160끝 다음 시간에는 밤에 잔잔할 때 하겠습니다. 아기가 문 두드리고 난리네 보세요